아, 어, 안녕하십니까. 어, 고대학교 홍석규입니다. 아, 어, 오늘 주, 앞에 그분 말씀이 이제 주로, 어, 삼생 도시와 이제, 그, 그, 그, 두 번째 말씀하 주신 분들 총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저희요 어, 청하신 주제가, 아 어, 어, 도시와 도서 안에 연계상생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라고 고민해보, 연락을 주셨,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해서 제가, 보선 어, 지역에 연구를 계속해서 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보선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보다는 거의 한 10년을 하고서 인천에서 로포를 가야 할 텐데 과연 도시에서 도시, 그그 다음에 성으로 가면 단계에 어, 어떤 모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니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그 목차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그 나라 전체적 사회에 대한 하나하 말씀드리고요. 우그 어, 나라 사회에 대한 국민들 인식, 어, 과연 어떻게 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 도시와 도서 선생 발전에 관한 몇 가지 대화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어, 알아보고, 끝에 도시와도서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부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이몇개이지 최근에 2018년도에 k m i 에서 조사한 부분에 있는 2388개로 보고가 됐습니다. 유인도가 471, 아, 고인도가 2876개 정도 되해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인도 수가 472개 정도 되있고요 어, 전세계적으로 과연 우리나라 선인은 몇 번째로 있을까에 대한 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명을 통해서 논한이 되고 있으나 아, 제가 조사한 바이리아가 어, 우리나라는 한 9위 정도, 9위에서 10위 정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에스토니아 어, 그 사이에 지금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가 어, 그,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의 현황을 보면은, 이제 대체로, 그 신안군이라고 해서, 어, 서부로 된 팀장 지역이 있는데요. 총 14개 명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 전반적으로 제가 한 사항들을 조사해본 결과 중에, 특히 인구에 관련된 경우들을 그 조사해보니까, 어, 아한 10년 가까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현재, 어, <웃음> 지금 2020년, 어, 7월 현재 얼마인가 봤더니, 3만 9,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명이 꺾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어, 앞서농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 섬의, 도서 지역의, 어, 서지역의, 문제도, 뭐,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또, 그 요새 그 도시 업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메스컴에 영향으로 관광이좀 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만족스럽지 못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2016년, 아, 제가 2월 12일에 네, 하나의 컬럼을 썼는데, 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그 나라의 섬의 날을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 이게 2012, 8년도에 서메날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 2017년 그 현저우 서메날대 공모가 돼가지고 어... 2019년 8월 8일 2019년 8월 8일에 제2의 서메날이 그... 노코와 신화당 같이 어, 동으 대체가 됐구요 사실 은 올해 통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8월 8일 행사를 치우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섬에 대한 국민 인식입니다. 이게 이제 섬에 대한 기념을 해서 국회의 고소 발전 연구회라는 그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거기 안에서 그 모임에 응용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그 전국의 청병을대상으로해서 어, 조사를 했더니 어 섬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제 갔다 근데 네, 이제 주로 어디를 갔냐 하 제주도를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외의 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밖에 사실은 아 어, 우리가 지명도를 봤을 때 알려진 대가몇 군데이고 최근에 또 섬에 간는경험을 봤을 때는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상도 그다음 전라도 순도에서 돼 있고, 어, 인천이나 이런, 강화도 인천이나 이런 강화도는 움직임도 서울에 가까운에도 불구하고, 아 어, 달, 서울 지역 분들이 잘안 가시는 걸로 이렇게, 예, 나와 네, 뭐 있습니다. 어, 섬여행의 장점은 아무래도 자연관광이 풍부하다. 그래서 뭐, 어, 자연건서자연건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가면 은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뭐, 좀 먹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여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웃음> 섬에, 섬에 와서 이제 방을 즐기다가 다쳤을 경우에 무료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소가 하나 있긴 한데 주말에는 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무료시설이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단전 대책 우선순위, 과연 무엇을, 어, 두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제, 케이크 조사를 하면기본적으로 어, 일단, 좀 관광자원화 산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숙식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사하게 거쳐다보는 분들이 어,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 아무래도 도시의 관광객들이 섬을 가다보면, 불편하게 주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고 하다보니까, 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이제 섬 거주를 하겠냐는 부분에서 의역 없다 2%가 나왔습니다만 섬에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33%나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생각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어, 도시와 도서의 행생 발전을 위한 몇, 몇 가지 대안 중에서는 처음 발전 정책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섬에 아, 대한 정책이 없는 건 아니죠. 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뭐 행정, 아, 기관별로다 있습니다. 도, 뭐문화체육도 아, 뭐 환경, 등등 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관련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명을련된 사업들은 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그 유인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행안부고요. 여기는 이제 도서개발촉지법에 근거해서 다양한 이제 도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토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신성장, 어, 쪽 촉진지역이라든지 어, 이런, 이런 지역에 대한 이제 개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이제 최근에 무인도서에 대해서 관심들을 발휘하고 있어서 무인도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오천유대 사업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 해양선거 뭐 최근에 이제 유인도에 대해서 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어 아마, 이제, 전북간에 혹시라도 차기정권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선관련해가지고 헬스포에서 다양겠다 그렇게 좀,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어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자들이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어 자연생태, 사회문화, 경제구조 어 관광개발, 환경 등에 대한 여건들을 뭐 어, 좀 고민하면서, 어, 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나, 어, 관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어, 이런 그, 이런 그, 뭐랄까요. 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정리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관광에 대한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보는 부분들이, 섬 주민들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니까, 타자의 입장에서, 어, 그, 어, 뭐,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매 주민은 아니지만은, 이제 소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대면을 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정부가 최근에, 섬 소매 날, 개 어, 계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18년도 6월 1 4일날 국무총리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발전 연구진흥원이라는 것을 국가기관 형태로 해서 좀 만들, 만들겠다. 어만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사장성 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어, 2018년 2월 1 8일날서면화 뭐 메시지로 해안보국부경장관이또 뭐, 을 국가동력의 그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이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 뭐, 오퍼 m c 5주년 기념 축사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2019년 2월 19일에 한 6, 6개, 아, 4개 기관전, 해수부 공채부, 도부 해안부이 4개의 그 장관들이 모여서 어, 성당방 활성화를 위한 m o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덕분에 그 다양한, 이제 지자체에서 다양한 성관련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독, 독특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아, 살고 싶은 섬, 뭐,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을 지속 정책으로 이슈화해서 하고 있고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찾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이라는게 2019년도부터 시작됐고 신안군은 뭐, 신안군 아, 종합발전계획이 각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플랜을 세워서 이러한 어, 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살고 싶은 선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남도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가 살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상남도에 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 선 발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오소민의 생활 한상및지역개발이 기발성화된 게 현재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이제 1996년도 어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상, 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에 도성개발특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어 10년 단위의 그, 그 사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018년에 제4차 그, 어 뭐죠? 그 도성개발 그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오히려 예산이 깎였습니다 처음에 뭐 4조였다 보다 3조, 그 올해는 어 깎였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어, 선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그, 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 섬이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그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사례 몇십 개나 되는데 그 유인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다가 다한 분의 일식으로 투자를 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일단 어~ 뭐발영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 또지관에 어, 지역 선관에그 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촉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서 어~ KMI에서는 몇 가지 이제 안을 가지고 어~ 그런 도서지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접근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아, 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약 100개의 항로를 갖고 있고요. 아, 어, 100개의 항로를 갖고 있고 1 9 6개의 대역역선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네, 그중에수도 아마 제일 많으면 은그 지역이 되겠는데요. 아마 총 항로수 100개 중에 39개가 있습니다. 2 0 0 0이 12개가 뭐, 어, 있고 어떻하고 여수 그래서 전라남도가 거의 한반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이좀 상당히 많이 확로가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수송이 굉장히 많은 게 목포를 그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겠 있죠. 어, 아시다시피 이제 목포 지역의 그 가도의 지역이 그 거의 일상으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퇴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한 여객선 수송실적 2019년도를 보면 아, 어, 목포지사, 여수, 여수지사, 완도지사에, 어쨌란도중에 그, 훨씬 더 굉장히 많은, 그, 어, 여객선 여객들이 이제 수송이 된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영이 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우리 내한, 뭐, 네, 그, 로 루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가 문제점이냐 보면은, 도서지역의 어, 접근성하고 해상교통문제의 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업체가, 그러니까 이 역백성 업체가 되게 영세하다. 그니 그러니까 선박이 노호하고 운항 횟수가 감소하는 이제 순환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항구 자체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뭐 태풍이 바람이분다든지 아니면 안개가 뜬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뭐 수시로 그 변환이 되는 경우들이 어, 굉장히 많이 비반하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디, 인천에 어디가, 뭐, 여객선을 타려고 하더라도, 어, 뭐, 변환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일단은, 섬 지역에 왔습니다만, 그섬 지역 안에서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적으로 아, 국토부와 행안부와 그 해수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그 섬과 도시와의 어, 어떤 그런 대표그 부분들을 어 고민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에는 접근성 부분에서 이제 연료 연도요 최근에 연료 연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지금 이게 2020 2019년도 자료인데 최근에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그 연도교 보서하고그 어, 도시와 도서간의 연결을 아 죄송합니다. 성과, 선구와 성과에 연결된 부분이 이5게그 다음에 입지와 도서 지역에 연결된 게 55개. 그 다음에 일반 해산료가 35개 정도로. 그래서, 어, 거의 이제는 뭐, 어, 웬만한 그, 연안 지역의 도서들은 열립교로 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0, 년 전에 만들어진 천사대교가 되겠고요. 이건 2천대교가 되겠고, 현재 여수와 고흥 사이에, 어, 연립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연료연도가 되면, 이게, 어, 물론, 도시하고 도서관에, 도서관의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만, 아, 제가 이제, 일본 세뚱네의 그, 그 도서와 도시들이 연, 연, 연, 연, 연, 연륙된, 어,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조사해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료연도의 문제는, 어, 섬 주민들의 평생의 수건이라고, 이렇게 를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들이 전문가로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어, 상당히 선주민들은 부패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단은 만들고자 어, 이러한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비용 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 현재 그 선박이 KTX에 6.2배에다가 고속버스 6.6배 정도 되고요. 인천국포 352.9km인가, 고속도로를 받았을 때, 3만 1000원인데, 어, 인천백년도 382km에, 6만 6500원, 그 다음에, 복포가 1 4 2 k m 인데 6만 1000원. 이렇게 되니까, 어, 관광을 할 수가 없죠. 가오도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계신, 아, 인천에나 아니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한 가족, 사인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해서, 가오도한번 가시려면, 100만원 정도 쓰신다. 그, 이방산에 100만원 정도 쓰신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 지역이나 안업포텔 뭐, 중심에서 도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일단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객서 부분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아, 주식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선사여행 녹세성, 무고하는 뭐, 뭐, 여결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어, 그 백필도, 어, 이제 도보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백성 공영제였다떤 아, 방향으로 좀 전환해주면 좋겠다는게 있고요. 펼치적으로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2천0 0만이고요 현재는 다른 지역은 뭐, 없습니다. 그나마 다양스러운 게, 2020년 6월 9일날, 이제, 어, 대중교통 육상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여기에 이제 고속도와 더불어, 어, 이제, 항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뭔가 이제 조금 그, 그 관련된 대중교통이라는 느낌으로 갈수 있게끔 좀 되, 되, 되고요. 아, 이거는 이제 다음에 관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뭐, 지자체 여러 그 시, 그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조사해보니까, 아 어, 상당히 섬이 많은 충남이나 정남, 아 경남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 미비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어, 그, 도서 상생 발전 위협 대한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 어, 격취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 지금 현재는 서울 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전철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대비가 6월에서 8월 이후에는 섬을 들어갈 수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 없습니다. 파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겨울에 또 춥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겨울에도 좀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사산고도가 예, 필요하다, 는말씀드리고요 어,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울릉도 왔다 갔다, 포항에서 온룸도 왔다 갔다 했던 3,2400톤급 그, 그, 배가 결국 그, 그, 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게 작은 배를 가는 거고요. 서두번다 타봤는데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안 크로스 형태의 배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그 외국인 관광에 대한 국내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어, 그, 취향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숙소를, 숙소를 어디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정보를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호텔이나 뉴스 호텔에서 스 이렇게 듣게 되는데, 어, 선방강을 저희가 계속해서 섬에 오세요, 오세요, 뭐, 놀러 오세요 하더라도 소시는 좀, 어, 어디 구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객실이나 쇼핑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불과하고 어려운 분들이 현실을으지 않다, 노서지역이현실을으로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역을, 노서지역을 그 조사를 좀 해보고, 실제로 다본 데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손마다 각각 독특한 그런, 그, 자기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그,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힐링 목적으로는 뭐, 인도네시아 대화가나 놀기브 같은 게 예를 들수 있겠고, 최근에 이번 나노마라든지 이런 그 예술의 섬 이런 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을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자립성 그래서대마크상 삼초라든가 이런 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모든 섬들이 다 똑같이 그육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간다니라 헷갈리는 섬을 만들어 가다는게 있고 결국 이제 주민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 어 하고 같이 이제 좀 협력해서 만들어가라고 적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 어,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관련했습니다. 그 서남해 관 이제 어 최근에 뭐 관광 개발 등등 뭔가 청사지를 만들어서 어 새롭게 만들나놨는 논의를 시작했는데 어그 전남 발전 전구안에서 추진을 추진했던 내용인데서 여러 가지 그 관광 새롭게 이제 그 관광 벨트를 경남 경남 백트 같이 추진하자는 어,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뭐, 경제권을 같이 이제, 경남 지역과 바도의 지역을 같이 하는, 어, 그런 그, 어, 그 바다와 육지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어, 떤그 플랜을, 를 어, 개발을 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목포와 서울 사이에 그 SRT와 어, KTX, KTX가 있어서, 2시간 30분 되면 목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섯 가지는 다이러트가있고 그래서, 어, 앞서 이제 발표자가 일본에 대한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이제 식단 사례를 보면은, 대개가 굉장히 빠른 노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여러가지 쓰는 그런 식단생들이 있습니다. 그서 사실은 좀 이런 그 전략을 세울 때는, 직접 뭐, 여러번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고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어,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가니는 게, 목포시티하고 심한군의, 어, 그, 도도 통합인데요. 연육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한군이. 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서로 이제 그 교류를 진행되고 있는데, 어,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게 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시민들도 그고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고, 네,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은 이전에 이제 그일본의 여러 가지 도도, 도도 통합을 했던 그런 지역들 사례들을 조사해보면, 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잘좀 고민해서 어, 앞으로 더기 추진한다면, 어, 뭔가 선섬 지역과 도시 지역에 어떤 유인한테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